나? 뭐라고?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아빠 젤는다 아!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응?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리치튜브의 리치맘입니다 제가 신랑다리에 왁싱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오핸드 제품을 사용할건데요 오핸드 제품을 써보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좋더라고요 어, 첫번째 35도에서 40도 더운 왁스로 발림성이 좋고 제모시 자극이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탁월한 제모력과 우수한 품질로 제모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프리미엄 등급으로서 효과 각질만 탈락을 시키고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제 못이 불편함이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은은한 향기로 자극적이지 않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향도 좋고 자극적인 게 조금 덜했어요. 우리 리치튜브 구독자 여러분한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신랑 다리에 한번 해보고 어, 신랑의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구성품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워머기, 얘는 실리콘 용기, 그리고 여기 왁스가 네 가지가 있고 스패출라가 있어요. 알콜이야? 아, 뜨거 <웃음> <웃음> 아! 이이뜨거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아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너무 좋지 않아 아, 아 너무 좋아 여기 그래, 봐봐 왠지 어? 넓게 하면 안돼 내가 다리가 두꺼워 왜? 고통도 한, 한 쿠폰에 떼버리면 좋지 아아 내가 이거 입고 그만 보고 싶어 <웃음> 아. 근데 이 모엔드 박스 진짜 좋은 내가 여러 개 써봤잖아 근데 얘는 발림성도 좋고 얘가 조금 자극적인 거지 다른 것들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뜨아아뜨거뜨아아아아뜨거 <웃음> 아, 그거 하시네 막... 그서 아빠... 그거 하지 마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뭐 엉살이야 아 이거 빨개졌잖아 아 아까 그거는 좀짜기뜨겁다 그래 한 번에 한번 해. <웃음> 내려오지. 짠. 이렇게 알로에를 발라 내는 거야? 이렇게 모핸드 제품으로 왁싱을 해봤는데요 발림성도 좋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웃음> 자극적이었어? 괜찮았어? 그때 소프트 왁싱 해본 것보다 괜찮지? 어, 하드왁스이 장점인 것 같아요 끈적임도 없고 너무 깨끗하게 떨어지는게 어,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핸드 제품으로 왁스 한번 해보세요